씁니다.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?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네. 겁니다 검찰은 이를 그러면 성남시민들은 아십니까? 라고 묻고 싶고요 아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난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?